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내 남자가 요 예전에 나하고 사귀기 전에 참 잘했어요 연애 초반에 미친 듯이 잘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내 입장에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단 말이죠 남녀 사이에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처음에 잘하다가 나중에 왜잘안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지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말씀드리려는 이 이야기는요 남자의 편에 서서 남자를 옹호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남자가 그럴 수 있다고 라 한번 이해를 해보는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편을 들기 위함이 아니라는 걸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 그런 것 따위는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내 기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될 거고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데 그래서 이 사람이 식은 것 같다고 느껴졌을 때 그래서 내 마음이 불편할 때 한번 내 마음을 다스리는 용도로 그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에게 다가서면요.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니까 다가오는 걸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초반에 참 잘해주니까 이 사람하고 만나면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과 사귀기 시작하셨을 거고요. 조금 잘해준다고 해서 아마 사귀어 주신 건 아닐 거예요. 지속적으로 잘해오는 것 같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런 노력을 봐서 한번 만나 주기도 하셨을 거고요. 만나 주다 보니까 그 마음이 갸륵해서 그 사람과 사겨 주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요 처음에 남자가 잘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 줬을까요? 내가 그 사람에게 나와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주기는 하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요 초반에 남자가 여자에게 잘하는 그 모습을 가면이다, 가식이다, 연극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그 말이 전혀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식이 아니라 진심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진심이냐면요 그 순간에는 요 나라는 여자의 마음을 뺏고 싶은 그런 열정이 올라오는 진심일 수 있다고요 그리고 나라는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선 그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했었나 봐요 그 정도는 해야 움직일 것 같았고요. 자기도 나란 여자의 마음을 너무 얻고 싶으니까 어찌 보면 여자의 기준에 합격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했다고 보는 것도 맞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나를 원했고요. 그래서 총력을 다해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보려고 했던 거고요. 그만큼 나를 좋아해서 나를 원해서 했다는 그 진심은 맞는 거겠죠. 근데 여성분들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했던 노력이 왜 나중에는 사라지는 거야? 라고 아쉬워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그게요. 내 남자의 마음이 식었다고 라 생각하는 부분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연애 뜻처럼내 남자가 지금 뜨겁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자인 나는 요 연애 초반에 사귀기 전에 그 사람이 나에게 열정을 다했던 그 모습이 좋아서 사귀어 준 것도 맞고요. 역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자를 옹호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그냥 이해를 해볼 수도 있지 않겠냐예요. 남자가요, 나를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나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요, 고득점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란 사람은요, 계속 기다려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뭔가 총력을 쏟은 거겠죠. 예를 들면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공부는 평상시에 하는 게 맞는 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시험 기간엔 열심히 하거든요 몰아서 한단 말이죠 만약에 평상시에 열심히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면요 어쩌면 시험 기간에 그렇게 몰아서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평상시에도 열심히 하고 시험 기간에도 몰아서 또 열심히 한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를 얻겠죠 전교 1등을 할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요 공부는 평상시에 해야 되는 거다 라는 것을 알고도 있어요 또 어쩌면 시험기간이라는 것은 요 공부를 몰아서 하는 기간이 아니라 그동안에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테스트해보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럼에도 우리는 요 시험기간이 공부를 해야 되는 기간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향도 분명 히 있을 거예요 이것처럼 요 남자도 요 나라는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준비를 해오지는 못했어요 어느 순간 나라는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기는 해요 그런데 나란 여자를 만날 줄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여태는 준비를 안 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저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나 봐요 너무 탐날 만큼, 총력을 부을 만큼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이 됐나 보죠 근데 어쩌죠? 자기는 그동안 준비를 안 해와서 부족함 투성이었나 봐요 그리고 나라는 여자가 꽤 괜찮아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그 사람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미리미리 평상시에 공부를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근데 시험 날짜가 다가왔네요. 시험은 잘 보고 싶어요. 근데 나는 평상시에 한 20등 정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번엔 상위권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네요. 시험 기간에 미친 듯이 공부를 해야 되겠죠. 어쩌면 그런 방식으로 나라는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내 남자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의미부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한 번쯤 이런 이해로 우리가 관계를 조금 더잘 이어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온갖 정성을 다 쏟아 부어서요 시험을 마쳤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내가 원하던 상위권의 점수를 얻었어요 그렇게 시험이 끝나면요 약간 긴장이 풀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험이 끝난 날 많이들 즐기고 놀지 않으셨나요? 그 시험이 끝난 날 즐기고 놀았던 게요 공부를 안 하겠다는 의지는 아니셨을 거예요 좀 쉬어 가자고 그런 마음으로 하셨던 거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 엄마가요 내가 시험 기간에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 녀석이 이제는 평생 공부를 열심히 하려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시험이 끝난 날너 어저께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더니 오늘 또 노는 거야? 왜 마음 먹은 것처럼 안 하고 벌써 놀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엄마가 좀 과하게 나를 몰아세우는 걸까요?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계속 꾸준하게 해야지 시험 기간에 바짝 공부하고 또 이렇게 놀 거라면 공부하지 마 그게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니?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분명히 서운한 생각도 들겠죠 오히려 진짜 공부를 하려고 했던 내 마음에 엄마가 찬물을 끼얹지는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공부를 했을 때 나는요 학업에 가식적으로 임하고 있었던 걸까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 어쩌면 공부를 잘하고 싶었고요 공부를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었을 수도 있어요 다만 그 순간에 나란 사람의 마음을 다독이거나 다잡는 것이 조금 부족했을 수는 있는 거겠죠 그리고요 학창시절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또 그래요 어떤 순간에 해야겠다 라고 다짐은 하지만 나도 느슨해지거든요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일을 안물었지만 며칠 못 가서 또 느슨해지고요. 이 시험에 꼭 합격을 하겠다라고 준비를 하면서도 때려칠까 하는 생각들을 하기도 하죠.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내일 하고 싶다 이런 고민을 하시잖아요. 아주 질이 안 좋은 남자를 제외하고요. 남자들도 요 연애할 때 처음과 중간 끝이 같아지려고 노력은 해요. 학창시절에 우리가 그랬으면 좋았을 것이 있잖아요. 공부를 요 평상시에 그냥 꾸준하게 열심히 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요. 그리고 시험때도 열심히 했었으면 좋았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요 시험때가 돼서야 열심히 하던 게 우리들이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또 최선을 다 했잖아요. 졸려죽겠는데 세수해가면서 버티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시험이 끝나고 나서 좀 쉬고 싶어졌어요. 마음이 조금 여유로워졌나 보죠. 초반에 나한테 미친 듯이 잘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식어서 나한테 잘안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든 초반에 나한테 미친듯이 잘했는데 그땐 나를 어떻게든 잡고 싶었나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남자들이 여자를 속이기 위해서 그런 가식적인 가짜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는 거겠죠 시험이 끝났을 때요 우리 엄마가 어제 시험공부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좀 쉬어라 일주일은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 기분도 많이 흐뭇해 질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알아서 내가 공부를 더 빨리 시작하게 될 수도 있겠죠 여자친구인 내가요 나를 사랑해 주던 남자가 식은 것 같다고 의심하기보다 나한테 처음에 그렇게 잘 했으니까 애썼으니까 지금 이 정도만으로도 너무 고맙다, 너무 잘하고 있어 라고 칭찬 해준다면 그 남자 입장에서요 다시 예전처럼 잘해주고 싶은 예전처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은 열정이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나도 연애를 하면서 느껴봤지만요 어떠한 사람이 좋았다고 해서 끝까지 좋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만나는 이 남자도요 나를 처음에 엄청나게 좋아했던 거는 사실일 거예요 좋지 않은데 좋은 표현을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예전보다 조금 느슨해진 것 같다고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내 사람의 마음이 식었다고 라 비난을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확실히 빠르게는 식을 거예요. 어쩌면 그 순간에는요. 나라는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자기도 앞뒤 구분 못하고 나라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든 얻어보겠다는 그 신념 하나로 먼 미래까지 이 뒤의 일들까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럴 정도로 급박했나 봐요. 내가 그 정도로 좋았나 보죠. 근데 그게 진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남자 입장에서도 서운할 수 있겠죠 어쩌면 남자가 생각하는 진심의 의미와 여자가 생각하는 진심의 의미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다만 내가 좋아하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의 의도를 굳이 나쁜 쪽으로 몰아세울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조금 더 편하냐고요 그래서 우리 관계가 조금 더 좋아지냐고요 내가 원하는 게 그런 거냐는 거죠 여자인 나도 요 처음에 내 남자를 만날 때 아주 상냥하고 이해심 많고 쿨한 여자처럼 보여줬을 거예요. 그러고 싶었으니까요. 내 남자가 나한테 반하라고 나도 그렇게 혹시 가식을 보여주셨나요? 가면을 쓰고 계셨던 걸까요? 그런데 만약에 내 남자가 요 나보고 처음엔 그렇게 착하게 그렇게 예쁘게 그렇게 이해심 많은 것처럼 날 대하더니 그거 다 가식이었구나. 여자들은 처음에만 사랑스럽고 이해심 많은 것처럼 남자를 대하는 습성이 있다고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성분들 마음도 별로 좋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남자가 처음에 미친 듯이 나한테 잘했던 이유는요 내가 미친 듯이 좋아서 그랬어요 맞다 틀리다를 구분 질 필요도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걸 가지고 내 불안 심리를 자꾸 키울 필요도 없을 거예요 내 자존감만 자꾸 낮아지니까요 너무 미친듯이 잘해서 약간은 긴장이 풀어졌구나. 그래도 지금도 나하고 같이 있는 걸 보면 나란 사람이 참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우리 둘 사이를 그리고 내 남자친구가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지름길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